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8강도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설 15번째 강의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는 제1절 유조선의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 제2절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5절 책임제한 절차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지금 하시고 있는 강좌는 제5절 책임제한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5절 책임제한 절차는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1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어,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는 이미 강의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40조는 추가기금의 참가 등에 대한 규정인데요. 먼저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40조 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자한 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자한 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 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이 조문은 추가기금의 책임자한 절차 참가 및책임자한 절차 계속을 고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기금은 국제기금협약의 체약국에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 및 책임제한 절차 계속을 고지 등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 것에 하나의 그 입법상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의 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추가기금의 참가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 준용 규정 준용 규정은 추가기금은 어,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즉, 준용된 제법 제35조는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를 보장한 규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어, 이러한 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는 추가기금 어, 협약은 추가기금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각최약국이 국내법으로 절차적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료염 손해의 피해자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한 경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의 보상청구를 할때 피해자가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두개 또는 세개의 소송에서 손해액이 달리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추가기금협약 제7조 제1항, 음,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원래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 개별적 피해자와의 개별적 소송에 추가기금이 참가할 권리를 확보할 목적이었지만 이 법률에서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신청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에서 개별 소송과는 다른 집단적 처리 절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각 피해자의 손해액 채권액은 책임제한이 관련된 한그 절차 안에서 확정되는 것이 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됩니다.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잔액에 대해서 피해자는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요책임제한의 신청을 한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각 피해자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총 손해배상액이 책임제한 기금의 한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반환 받을, 제한기금으로부터 반환받을 제한기금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손해 총액이 책임한도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선박 소유자는 자기가 집행한 소원의 반지 조치 비용이 엄격하게 사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의 책임제한 절차가 통상의 소송 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고 추가기금 협약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기금의 참가 고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 책임제한이 주장되고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의 제한채권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는 제한채권에 대해서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해 참가는 단순히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진하지 않습니다. 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서 추가기금은 그 결과에 어, 구속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법원 규칙이 유료오염 배상 절차 규칙인데요. 어, 제2 절차규칙 제2조에서는 법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재한 절차의 계속법원의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참가신청서에는 책임재한 사건의 번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 송달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 세번째 참가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6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준용하게 되면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라는 제목입니다. 제1항에서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자는 추가기금의 책임자한 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 조문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에 대해서는 추가기금협약 제7쪽, 제1항에서 제7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보험자 등에 대해서 오염손해의 배상에 대한 책임협약에 의한 소송이 자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이 제기된 경우에 그 절차의 각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법령상 추가 기금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선박 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개별적 소송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추가 기금의 고지 절차를 보장할 것을 제약국의 의무로 지우고 있습니다. 유료용 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책임제한의 신청이 있고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손해액, 채권액의 확정 및 책임제한 기금의 배당을 위한 절차로서 개별소송과는 별도의 집단적 처리 절차의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 각 피해자의 손해액, 채권액은 책임제한이 관련된 한그 절차 내에서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책임제한기금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법상 책임제한 절차가 통상 소송 절차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제한 절차도 추가기금협약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법 제23조에 의한 소송 고지와는 별도로 추가기금에 대한 보호주의 허용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원래 추가기금이 당사자가 아닌 재판 절차에서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화해 등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추가기금협약은 한편으로는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과의 사이의 소송 절차에추가기금의 참가 가능성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로부터의 소송고지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가 고지한 경우에 그 고지가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또한 추가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에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 방법으로서 행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종국적 또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는 추가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참가하고 있지 않아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 및 인정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절차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추가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했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그 소송 절차의 결과를 추가기금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결과로서의 채권액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법 제35조가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를 인정하고 이 법이 관계 당사자로부터의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의 길을 확보한 것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추가기금에 대한 고지는 책임제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책임제한을 신청한 자, 어, 관로열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들인데요 관로닫고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의 누구라도 관계없이 소송계속의 사실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의무는 아니고 권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주책임제한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것은 첫째,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두번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이들과 사고선박, 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3. 주문 4.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책임한도인 및 공탁된 공탁 금액 또는 공탁보증인의 상호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7. 신청인과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을 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8. 국내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9. 결정연오리를 뭐이러한 것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책임자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서면을 추가기금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자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37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준용하면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자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로 제목이 됩니다. 제1항. 이 법원은 추가기금이 책임자한 절차에 참가하거나 추가기금에게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을 송달한 후에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고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83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는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추가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어, 제2항 법제37조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법제37조 준용기둥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은 취소 공고 등을 송달을 모아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 취소 공고 등을 송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신청인,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및 수익채무자에게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추가기금에도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추가기금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를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은 책임자한 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책임자한 절차의 페이지가 결정된 경우 및그 페이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각 그 취지를 공고함은 물론이고 관리인, 신청인,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게는 그 공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책임자한 절차에 참가 또는 고지를 받은 추가기금에도 송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송달해야 할 의무는 책임 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가기금에 대한 서면의 송달에 대해서는 선주 책임 제한 절차법 제8조를 준용하게 됩니다.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선주 책임 제한 절차법 제8조를 준용한 것은 이 조문이 공고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이지만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송달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는 법 제41조에서 준용한 선주 책임자 절차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송 절차의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9조를 준용한 것인데요. 소송 절차의 중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1항.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추가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3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법제 39조 제1항의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 절차의 중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규정은 선박소의자 책임제한 절차법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때 법원은 추가기금의 소송에 참고하고 있거나 법제 23조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소송 절차의 중지 명령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어, 소송 절차의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와 관련해서 이미 계속되고 있는 제한채권에 기한 유료염금손배상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한편으로는 책임재한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 절차로 통상의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절차별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그 소송에서 제한채권이 되어 폐쇄할 것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책임재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 책임재한 절차와 절차별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내의 확정과 절차외 소송의 결과가 모순하는 결과를,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책임자한 절차 중의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가 계속되는 때에는 절차외 소송을 책임자한 법원에 제기하고 책임자한 법원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외 소송의 이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다시 책임자한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외 소송과 그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해야 하는 것으로 되고 판단의 모순 조촉을 가능한 한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 39조 제1항의기능에는절차외 소송이 선행해서 합해서 판단해야 할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외 소송의 중지를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 것입니다. 절차 외 소송을 수행할지 책임지한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할지에 대하여 절차 외 소송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절차 외 소송의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고의 신청을 가지고 절차 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절차 외 소송에 추가기금이 참가하고 있거나 또는 추가기금에 대해서 당해 소송 계속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추가기금은 그 절차 외 소송의 결과에 구속된과 동시에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받거나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에도 구속이 됩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기금으로서는 양 절차의 판단의 합일 확립에 대해서 다수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되는데요. 절차 외 소송에 추가기금이 참가하고 있고 또는 당해 소송의 계속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의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해도 원고로서는 일반의 선주 책임자한 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권이 제한된 잔액에 대해서 추가기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추가기금에 대해서 추가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인 제한채권자로부터 제한채권의 제출이 되어 있거나 또는 원고인 선박소유자로부터 모든 제한채권의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금은 책임제한 절차 계 속의 고지를 받음에 의해서 또는 책임제한 절차의 의해 참가에 의해서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사실, 특히 소원의 게 구속이 되고 책임자한 절차에 있어서 배상된 손해에 대해서 추가기금의 보상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자한 절차에 있어서 제출된 채권에 대해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와 추가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기한 보상청구소송에서 확정된 결과의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추가기금으로서는 보상청구소송의 결과가 선행하지 않고 당의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지만 피고인 추가기금의 소송 절차 중지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직권으로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추가기금으로서는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은 절차별 소송의 수소법원 또는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은 수소법원이 됩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된 때는 법원도 당사자도 소송절차를 유용하게 유용하게 유효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절차가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는 중지에 의해서 기간의 진행도 정지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절차별 소송의 절차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된 경우에도 원고가 재차 그 소송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소송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중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 41조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법제 41조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자이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에 따른 책임자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이 법은 각각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 관로연구 그 원인 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 관로닫고이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료임손의배상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중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호 중 상법 제776조 제1항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1호 중 상법 제770조 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룰은 그 내용으로 같은 법 제56조 중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 하는 그 내용으로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중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은그 내용으로 같은 법 제6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2조에서는 대법원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법에 선조책임제한절차법을 준용하고 있고 요 이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조책임제한절차법의 준용 등에 대해서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절차는 이 법에 선조책임제한절차법을 준용하는데요. 그외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어, 이상 그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이번 시간 공부한 것을 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기금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 제28강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